모자 요원, 이게 미션 수행을 위한 가방이다. 비밀번호는 1,0,0,100. 잊지 말고, 알았지? Yes, sir! 미션 성공하고, 올게요, 대장. <목소리> 털 모자를 만들어요. 생명을 살리는. 으차! 드디어, 도착이다. 아기가 있는 곳이 여긴가? Oh, no, no, no, no! 더러운 가위 안 돼. 깨끗한 걸로 해야지. 장갑, 소독된 면도칼 티츄 클릭. Yeah, yeah, yeah. 자르고, 끼우면. Yeah. 됐다! What? 40도? Oh my god! 떡! 아기! 문 열어주세요! 아! 아 배가 고프구나! 그렇담 영양 녹축 가루! 미션 클리어! 손도 깨끗해야 해! 향균 비누! 미션 클리어! 와우!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군! 드디어 마지막 미션이야! 모자와 함께 전하는 당신의 따뜻한 후원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우리 함께해요